팔레트 재롱아 좀 나와봐 옆으주 좀만 가있을래? 모든 걸다 그렇게 참견해야 되는거야? 무슨 색으로 해볼까? 음... 무슨 색으로 해볼까 재롱아 재롱이가 선택할까? 재롱이 얼굴에 지금 초록색이 묻어있을까 초록색으로 해볼까? 아여기가 팔레트가 있구나 데려가 누나는 이걸 쓸 거야 누나는 이걸 쓸 거거든? 준비됐어? 응? 이거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라고 했어 이거를 아물물물 물. 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아 이거 먹는 물 아니야 그거 <웃음> 먹는 물 아니야 먹는 물 먹는 물좀 이따 줄게 아 목말라? 됐어 봐 이거 물 아니야 우. 어 약간 감당 안될것 같은데. 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일단 해. 으 지렁아 <웃음> 짠다 뭐하게. 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어. 아이걸다 카페트 청소 다 해야 되는 거냐 <웃음> 누나 뭐해 해? 어 너무 묽어 아 무서워 카페트를 다 걷었어야 됐나? 대령아, 여기에 발도장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 오케이 <웃음> 한 번에 하자 음. <웃음> 아 그래 너는 하기 싫겠지? 그렇다면 간식 어디 갔지? 어, 어 그러면은 얘를 어 일단 먹어 맛있지? 얘를 여기다가 두면은 허잇! 허잇! 허잇! 이게 뭐야!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얼추 다 발자국처럼 나왔어요 이거 괜찮다 저기도 제로의 발자국 여기도 제로의 발자국 여기도 제로의 발자국 <웃음> 잘했어요 이롱아다 했어. <웃음> 드롱이, 드롱이, 요거는 밥이야, 물감이야. 응? <웃음> 검사해봐, 님. 드롱이, 추를 줘야겠다. 잘해줬으니까. 이것도 초록색이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지 내가 근데 이거를 찍으면서 어떻게 출를까지 줬지? 손이 모자란데? 좀 짜서 줄게. 기다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음, 잠깐. 한 번만 더 짜줄게. 마지막에. 기다려, 잠깐, 잠깐. 으아! <웃음> 난리구만. 나무가 딱 끝. 가세요. 어, 잠깐만. 글로 가져와. 눈 어디 갔어? 얼굴이 꼬질꼬질하네.